틱톡 스타가 되는 건 정말 어렵구나 나도 거대한 테이프 공을 만들어서 칼로 자르면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틱톡 스타가 될수 있겠지? 좋았어 나도 만들어보는 거야 아 화장실 가야겠다 어? 어? 귀신이다! 야, 야 화장실 가게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그록달록한공이 용도가 뭐지? 어? 야! 내가 반에서 만든 거니까 절대정대 건들지 마에 이걸 밤새서 만들었다고? 아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틱톡스타가 되려고 내가 밤새도록 뭉치고 뭉친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뭐래? 뭐야 요르르 방에 있던 거랑 똑같네? 이렇게 테이프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뭉친 다음에 마지막엔 칼로 쓱베어버리잖냐 오 어? 응, 기분 좋아! 자를 때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인기볼 엉! 응, 기분 좋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요루루가 열심히 만들던 게 이거구나! 너무 기분 좋겠다! 야 요루루 그 테이프볼 나도 잘라볼 수 있을까? 이미 자르는 거 영상 올렸는데 그리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건데 절대 안 되지. 그 대신 자 어? 남은 테이프 줄 테니까 오빠가 만들어. <웃음> 고마워. 윙 <웃음> 윙. 어 뭐야 기분 나빠. 어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웃음> 나도 테이프 공 만들어서 칼로 잘라야지 우잉 열심히 만들어야지 우잉+ 우잉 손에 지나고갔 다+ 우잉 계속 이걸 돌돌 말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난 못해 나안해 난 뭐야. 내가 만든 테이프공 자른 영상 좋아요 100개! 댓글에도 또 만들어 달라고 난리 난리잖아! 반응이 좋으니까 이번엔 더 크게! 알록달록한 테이프공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영상을 잔뜩 올려야지!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하 기분 좋다. 어어어육대야그 어, 거대하고 기분 좋은 거 나도 한번 잘라볼 수 있을까? 어? 어, 어? 절대 절대 안 되지. 내가 무려 열 시간 동안 돌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열심히 만든 건데 이 기분 좋은 걸 너한테 주겠냐? 어 그래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어, 절대지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나도 완성해. 오, <웃음> 등등어. 어? 어? 나도 한번만 잘라볼 수 있을까? 나, 네가 만들면 됐잖아. 왜내것 탑네? 내가 자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흘러흘러흘러도 뭉친 거라고. 어? 난 끈기가 없어서 그걸 만들 자신이 없단 말이야. 음, 그러면 넌못 하는 거지. 음난 기분 좋게 잘라야지. <existing> 아, 아, 아, 아, 기분 좋아. 이번에, 이번에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 미치게. 아, 어, 야! 어, 어, 부럽다. 아, 아, 오, 아, 아, 다 아, 아, 아니 내 틱틱하다 만들었다세계나 완성시켰어. 대왕 테이프볼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피곤해. 자고 일어나서 틱톡 촬영해야겠다. 테이프볼. 음. <놀람> <놀람> <놀람> <웃음> 하나만 가져가서 자르면 절대 모를 거야. <웃음> <웃음> <웃음> 뭐 기분 좋아? 아? 아? 하나만 더 할까? 그래, 하나만 더할 거야. 아? 아. 아. 아. 아. <웃음> 내 테이프공! 아, 기분 아, 좋아지는 거야! <웃음> 우와, 아! <오빠! 웃음> 잠깐만! 이건 내 테이프공이잖아! 내가 어떻게 만든지 알아? 아, 그건 모르겠고 아, 기분이 좋아졌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내가 테이프 곡이 되었잖아 그래 반으로 잘라줄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극이냐 아이 대보스 사람 누구야 어, 어이없네 이리와 오빠 반으로 어? 쪼개면 진짜 기분 짱 좋을 것 같으니까 안돼 도망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